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이번에는 간편하게 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하면서 고퀄리티의 효과를 얻고 싶은 유저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영상 편집 어플과 자전거 여행자들을 위한 새로운 자전거 텐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매우 유용할 것으로 짐작되고 최소한 초대박이 예상되는 아이템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인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고프로의 모바일 어플 퀵입니다. 퀵이라는 이름처럼 휴대폰과 카메라 기종에 관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빠르게 편집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나의 이벤트 단위로 모아서 나만의 피드를 만들 수 있는 뮤럴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벤트 단위로 묶인 사진과 영상은 하이라이트 동영상으로 자동 생성이 되는데요.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음악이 비트에 맞춰 자동으로 삽입되어서 더욱 생동감을 줍니다. 그리고 노출대비와 색상, 손떨림을 조절할 수있고요 다중 동영상 편집, 글자와 스티커 등을 추가해 편집할 수 있습니다. 느리거나 빠르게 하는 속도 조절은 물론이고 단일 동영상 클립에서 여러 지점의 프레임 세그먼트를 고정할 수 있죠. 사진이나 동영상은 무제한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고프로 카메라부터 일반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퀵으로 옮겨와서 앨범처럼 사용할 수있고요 올해 말에는 뮤럴 기능에 게시한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원본품질로 무제한 백업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실시한다는군요 이외에도 눈이나 사막 물가 등 자연환경에서 최적화된 고프로 전용 필터를 제공하고요 고프로가 엄선한 로열티 없는 오리지널 음악 동영상에 스타일이나 에너지를 더할 수 있는 테마효과 동영상에서 스테일 이미지 사진을 추출해서 자신의 sns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까지 모두 새롭게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요금이 궁금하시겠죠 우선 무료로 체험판을 사용할 수있고요 킥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월 2500원 또는 연간 13,000원으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55,000원을 지분하는 이용자는 새로운 고프로를 구매할 때 최대 12만원 할인 혜택과 액세서리 50% 할인 서비스, 무제한 클라우드 저장소 이용 서비스, 고프로의 프리미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군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은 이벤트 소식입니다. 퀵 어플 출시 기념으로 Make it k i c k 어워즈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퀵 편집 영상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먼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어에서 킥오프를 다운받으시고요. 자유롭게 촬영한 영상을 킥으로 편집해서 고프로 공식 홈페이지에 고프로 어워즈 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전하신 분들의 기쁜 소식을 꼭 듣고 싶네요. 다음은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자전거 텐트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미국 브랜드 니모의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여행족에게 최적의 휴대성을 제공하고자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핸들바에 거치할 때 각종 레버에 닿지 않고 걸리적거리지 않게 폴대를 짧게 만든 세그먼트 디자인 이 눈에 띄는데요. 텐트 패키지의 길이가 2인용 기준으로 약 105cm 정도이고 무게는 패키지 기준으로 1인용이 1.34kg 2인용이 1.6kg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초경량 제품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수 있는 초경량 텐트입니다. 이 작은 걸 펼쳤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과 세부적인 특징을 갖췄다는 건 더욱 매력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수 성능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막이 재킷이나 중고가의 텐트에 많이 적용되는 15D 나일론 립스타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가볍고 탄탄해서 내구성이 좋은 편이죠. 여기에 실리콘과 폴리우레탄 코팅을 입혔기 때문에 높은 내수압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트 내부에는 수납 형태가 자전거 텐트답습니다 헬멧이나 가방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랜딩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닥에 먼지나 습기로부터 보호하면서 자는 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장갑이나 수건 옷까지 등을 걸어둘 수 있는 별도의 스트랩이 제공되고요. 텐트 상단에 최광이 좋도록 메쉬 원단을 사용해서 땀에 젖은 장갑이나 작은 빨래거리도 널어두기에 좋습니다. 작고 가벼운데다가 수납의 효율성을 적절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짐이 많은 여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추린 신상뉴스의 앵커 두바키였습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센스있는 클릭 잊지 마시고요. 늘 건강하고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띠링띠링